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이제, 거기, 훅, 하나 치고 들어갈 건데. 여러분, 너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할 거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장면 1, 2, 3로 영상 찍는 걸다 배웠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영상만 맨날 찍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영상 찍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유튜브, 이제 편집도 하고 유튜브도 올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기존에 지금 잘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아직도 영상을 찍어서 제대로 올리는 분들이 안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역시 머리를, 머리를 메시고 계신 거 같다. 딱 이제 이해를 하셨네요. 그죠? 지금 뭐할거냐 그러면, 이제 한 명씩 찍을 거예요. 예? 예? 예? 놀라지 마시고. 이제, 어, 한 명씩 영상을 찍을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걸 토대로, 우리 여기 윤 교수님부터 제가 가지고 여기서부터 어 이렇게 쭉건개순부터 해서 이렇게 쭉갈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뒤로 갔다가 뒤에서 쭉 올라왔다가 맨 마지막에 저 이제 음갈 거거든요 그럼 뭐, 뭘할 거냐 그러면 한 명이 찍을 때 나머지는 가만히 대기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은 영상을 열심히 혼자 찍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찍으면 그 다음 사람 찍는 거예요 다 찍으면 그 다음 사람 찍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영상 한 개는 오늘 다 찍는 거예요. 전부 다가. 네. 그죠? 네, 찍고. 그러면 영상을 다 찍으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찍은 영상 한 개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뭐할 거예요? 이제 편집을 좀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까지 해볼 거예요. 네. 업로드. 그렇게 해봐야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고 자 있게 되는 거지 백날 배워봐야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해봐야 돼. 해봐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교수님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나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어 그냥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영상을 찍느냐 안 찍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자 지금까지 저는 세 가지 형태의 영상 찍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얼굴 나오는 방법, 화면 찍는 방법, 화면과 얼굴을 같이 찍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줬잖아요. 이해됐죠? 그러면 그 중에서 나는 찍을 게 없어요. 그러면 평상시 하던 대로 그냥 얼굴 딱 내서 얼굴만 찍어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만 찍어요. 그냥 그렇게만 찍어도 된다고요. 또 아니야. 나는 그러면 기왕 찍는 김에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를 소개해야 될것 같아. 그럼 지도를 펼쳐놓고 뭐 하는 거예요? 어, 여기가 여기고요. 여기서 이렇게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 중개업소를 찾아오면 그런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찍어놓으면 고객 들한테 계속 보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이해되시나요? 자, 또 어떤 분은 나는 굉장히 이제 잘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찍을까? 이해되시겠어요? 처음에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장면 전환도 딱 하면서 어 그동안 배운 걸좀 써먹고 싶은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렇게라도 한번 찍어봐야지 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라도 그 여러 개를 찍고 싶으시면 그렇게 찍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정도 지금이 11시 46분이니까요 12시까지 시간을 드릴 텐데 12시까지 뭘 하냐 그러면 어 광고를 넣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에다가 예 광고도 넣으시고 이해 되시겠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어떤 영상을 찍는 게 좋을까 라는 고민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영상 찍는 시간은 얼마면 좋아요 라는 거 있죠 그죠 우리가 원래는 영상은 좀 길게 찍는 게 좋아요 한 5분 이상 찍는 게 좋은데 우리가 여기서 5분 이상 찍다가는 수업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우리 여기 찍을 때는 정확하게 1분 30초 딱 1분 30초 안에 끝나는 거 어, 1분도 안돼 1분 29초도 안 돼요 1분 30초 그래서 2분 사이 이해 되시겠죠? 그죠? 2분이 넘어가도 안 돼요 그니까 러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안에 찍을 수 있을만한 영상이 있죠? 그죠? 그런 영상을 고민하신 다음에 12시 땡 하면 우리 윤교수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 12시 땡 하면 그럼 나머지 분들은 찍을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조용히 그죠? 쉿 하고 계셔야, 계셔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이게 됐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찍는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된다니까 아저 사람은 저렇게 찍는구나 뭐 주제를 저런 것도 정할 수가 있겠네 또 듣다 보면은 아 저분은 저런 일을 하는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싹 하고 또 들어오게도 소개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2시까지 주제를 잘 정하시고 12시 땡 하면 어떻해요한 번씩 하는데 원래 먼저 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먼저 하시는 분들은 바로 뭐를 작업할 수 있어요? 영상 찍은 다음에 바로 부르 작업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먼저 하신 분들 원래 유리합니다 여러분 네. 자 어쨌든 그래서 12시까지 한번 준비해보세요 그리고 12시까지 하다가 준비가 잘안 되거나 12시 안에는 저한테 질문하면 되는데 12시 지나면 한명한명한명갈 거기 때문에 질문이 안 돼요 여러분 한 명씩 다 하는 거예요 네, 뭘 찍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냥 한 명씩 다 하면 돼요 그리고 찍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하시고 하시면 돼요 됐죠 12시 땡 하면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그 사이에 열심히 준비하세요 네. 우리 온라인상에 수업 듣는 분들도 어, 이제 영상을 직접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야 되니까 영상이 있어야 돼 무조건 영상이 무조건 있어야 되기 본인들도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수업 듣는 분들은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한 5분 짜리 정도 영상 찍어주는게 제일 좋아요. 5분 5분 정도 5분 정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찍으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녹화를 이제 각 개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 개별적으로 녹화를 하는 거라서 어 조금 힘드시더라도 어 다 세팅하셔서 한번 해보는가 안해보는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목소리를 좀 크게 좀 천천히 하시면 돼. 천천히 예, 크게 천천히 하시면 어렵지 않게 가능하니까 한번 해보시, 해보세요 다른 분 하실 때잘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경일번 지지표님은 윤석입니다 어제 어, 배방 있는 한부부동에서 물건이 있는지 조회를 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정 아 가산시 상정면 명암길 삼봉길 어, 12 4에 있는 그렇습니다. 아 물건인데요. 아, 물건에 대해서 간단히 아, 소개를 해드리면 아 대지 면적은 416 제곱미터 약 125평이고 연면적은 아, 415.988 125평입니다. 그 기상 1층은 아, 제1종 불린생활시설 소매점이 165.4제곱미터가 있고 지상 2층은 아, 제2종 불린생활시설일반인주점 있고요. 제3층은 아, 다가온주택 두가가 있습니다. 아, 보증금의 내역은 1층은 보증금 5천에 350, 2층은 보증금 3천에 월 250, 3층은 원룸 30만원, 투룸 100만원 100에 80만원, 그리고 옥상인 기지금이 15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8,100에 월 755만원이 나오는 상품입니다. 아, 매매가격은 12억이고요. 아, 이 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 좌측에 있는 취약지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 미래 같은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아, 삼성에서 공사를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아, 조금 정체있지만한4한 5년 정도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마음에 드시면 상대는번유통상5 3 3에 사고 타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물건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잘하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저 그렇죠? 긴장하셔서 발이 말말 말씀이 많이 빠르셨고 중이선 안 쓰시고 화면만 딱 정지시킨 상태로 해버리시니까 화면이 정지돼 있는 상태에서 말만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좀 화면을 좀 움직이게 중립도 표현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으셨을까 악신이 숙지 않아서 그런 건데 그래도 잘 하셨어요 네. <웃음> 말씀 중간에 안 끊기고 잘하셨는데 저희 그러면 이제 권이영을신더 해볼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어, 부동산 중개 법률 전문가 과정 제2장 부동산 중개업 차별화 증공 전략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차별학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차별화경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의문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중에 부동산 중개업할 때는 중개 마인드가 여러분들한테 스펀지 마인드를 요구합니다. 즉 부동산 중개업소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여러 고객들의 크레인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관리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중개하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요구한 부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은 어, 지속적인 고객 재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을 채용했을 때는 이 직원들의 중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건과 자료들을 재공해 줌으로써 이 중개 보조원 즉 직원들의 어, 계약률을 높이 높이 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중개 수익이 어, 보장되다 보면은 장기 근무로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일 우리 중기업 하시다 보면은요 경쟁업소 다 해서 어, 타 중기업소에 대해서 어, 좀 적대관계 또그 다음에 경쟁업소에 대해서 적대관계 그리고 고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객관리 부실하다 보면은 경영에 조금 지장도올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중기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러한 경영능력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즉 사무실 운영 중에 저희들이 원해서 그 소개해 드리는 거는 타 부동산 중개업소를 가보면 대부분 지도만 하나 있던 부분에서 어 여러 가지 자료들의 경고 비치 이렇게 하다 보면은 타업소와 차별이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제 주로 고객하고 대화할 때어 중개업소에서는 중개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일단, 상대방들이 물건을 팔려고 뭐 왔을 때 듣는 순서, 즉, 어, 드, 어, 대화에 대해서 듣는 방법, 그 다음에 경청하는 방법, 경청, 즉, 리액션, 어, 리액션이라는 경청의 어, 방법과, 그, 어, 방법. 복권이 어. 많이 오네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n o w if you can't 네. 그럼 i 네. 시하 저희 사무실 위치는 공작동 일로 이슈종원시 플러시 7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실 명칭은 하늘 보면서 일어납니다. 저희, 사무, 저희 사무실은 성태고덕지구 지대역 공작동 지역의 물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어, 아파트나 택지, 상가, 토지 등을 주로 공석지제역이나 공사품 지역의 어떤 아파트, 택시, 상가, 소지등주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시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며 성계정확하게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국개의 자산을 는 레드산치와 소중히 여기는 구개로 한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이 소중 이성환 입니다. 1 1월에도 600세대 오피스텔이 입주 예정이고 또 저희 부동산 바로 어떻게 도우리 65세대 오피스텔을 사중이있습니다 어, 내년에는 어, 아산역 바로 앞에 천하건설에서 어, 2만평 정도의 부지 호텔 컨벤션을 건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많은 그 시익을 추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그 외에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다음에, 그다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그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다음에, 그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다음에, 그다음그다음그 다음에, 그에그 다음에, 그 여음는 망청이 가지 요, 은기이에나는 주거 실제 들이 지 동물 들이 많이 있는 곳있는 Gracias, señor p e s i d e n t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명함을 수식하고 피트를 어, 하기 전에 배열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일이 할수은는 과정입니다. 음, 이러한 것을 몇 프로로에 다 편해와요. 선식이 할수 있는 이런 네, 히섭를한 네. 한, 한 다음에 역그 네. 네, 네. 네, 이름을 변경시켜 드겠습니다영원시니다 다음 오른쪽으로 쭉 클릭을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인이가 키워줬는데 이를그중거는 상태명을 찾아서 다시 좀지보겠습니다 관리의 어, 위압한 예. 네, 이 탈퇴치가 되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러분도 네, 연습을 해보시면 다음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마산대학교 동생교육원 본장 김진태입니다. 오늘은 우리 나세대학교 평생교육분을 짧은 시간 내에 간산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나세대학교는 전남 상용등 위치하고 있으며, 당신의 미래를 위한 일링 교육, 평생 학습을 통한 평생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 성북군 최고의 평생교육단을 많이 <웃음> 잡고 있습니다. 사면에서 보는 것처럼 학점은행 내 8개 게 전공 평생교육 과정. 교육과정 85명의 교감선님들이 함께 일하는 최고의 평생교육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양질의 교육으로 그램을 해봐라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평생교육 기관으로 성장발전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지안 어울리마자공인중개사서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창준는 분양권 매도가 성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며칠간에 제가 분양권을 매도했는데 어, 서비스원에서 제가 분양양도세 대리신청을 해었거든요 근데 어제 전화 하나를 받았어요. 1년 이상 된 분양권을 매도했듯이 어, 양도수수료가, 양도수수료가, 아 양도수수가 50%라는 얘기를 듣고 아니 40%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도인에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고쳐야 되겠습니다.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영상을 보내왔어요. 보시면, 어, 장님 6.17 이후에는 양도세가 조정지역일 때 무조건 50%입니다. 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나 당원님께서 저는. 그래서 세무서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봤더니 조정지역일 때는 6월 17일 이후 양도한 분양권은 무조건 50%를 그어요 21년 6월부터는 무조건 70%의 세율을 가정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 매동인에게 전화를 했죠. 제가 이렇게 얼티다고 그렇지만 어, 이번 일로 정확하게 알게셨다고 사실은 세무사들, 세무사분들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세, 어, 이런 법이 많이 바뀌고 하다보니 많이 혼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중개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알아보면서 모르는 건 제가 아니잖아요. 알아가면서 화무실을 운영하는 거 그리고 고객 앞에 설치 있는 자세가 참 많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 양도세는 저희들의 수익에서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와 나와 같이 공업을 어, 한다 생각하시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어울마다 고민을렸서당기이였습니다 <웃음> 상영동에 위치한 상영동 상용봉,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今は素晴しですね。1番電話を 여기게 이렇게 이지적인 k ö p 의주의 이와 a s t u s Rider Kan v e 고요 Gracias. Sí. 그래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러 네. 제가 목소리를 작게 해서 네. 잘안 들리고요. 목소리 를좀 크게 좀 사용하시면 되죠. 내가 서 어, 대학 스터디 여기서 할 때는 네. 정상적으로 합니다. 그럼 네. 수업 클래스고 네. 많은 분들을 배려해서내가저 네. 목소리를 작게 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자주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네. 어, 이렇게 화면 조정하고 그래서 좀 불에 어색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네. 교회를 한번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어,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게 있어요. 어, 우리 희생명교회는 어,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264-3 어, 학산대학빌딩 3층에 있거든요. 여기 이제 희생명교회위치인데 어, 여러분들 이마트 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에서 어, 옆으로 공간을 끼고 쭉 올라오시면 학산 그룹에서 지금 학산 어, 상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동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어, 건물의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나사렛 반응원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한번 이걸 가지고 어, 볼까요? 반경을 어, 이렇게 보니까 1km 어, 이내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저희 교회는 하나님을 경행하고또복금을 전파하는 교회 이제 우리 교회에 주된 표로 삼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성교지학적인 교회이고 또 특별히 북한 성교에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강력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섬기고 어, 있습니다. 지금에 저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회 어, 그 천하세상령 교회 유튜브 계정을 만들었거든요. 어, 지난번에 우리 프레스메이트께서 다들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구독해 주셔가지고 이제 100명도 넘겼습니다. 어, 여러분들 유튜브 상에서 새생명교회는 우리 전국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앞에 천안을 하나 붙여가지고 새생명교회를 치시면 어 이렇게 우리 이제 뒤에 계시는 정성목사님 설교도 나오게 되고 또 저도 이번에 최근에 설교를 하나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인생길 살아가면서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땅한 고분인것 같아요. 우리 새생명교회 어 언제라도 계신 분들 한번 어, 들으셔도 좋고 아니면 신앙과 관련돼서 또 어, 상담이 있으신 분들은 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수업도 즐겁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u r e not sure if y 시죠 r e 안녕하세요. 저는 어, <웃음> 조재숙 교수 I 입니다 저는 영상을 영상을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제가 감 t 적으로 받는 찬찬양 t 모든 t I 들이 s 감 o 적으로 받는 찬양들을 s told t 는 a t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보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곡 어, 나를, 나를 일으키네 아, 일으키시네 그 어, 찬양에 대한 비리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분은 거리의 음악가로서 마틴 호텔스의 인생 반전의 내용을 함께 우리가 그분의 그 삶을 한번 공유하면서 그 음악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제가 두 번째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 차량들은 다 아십니까? 다음 두 번째 제가 소개하지만 제일 느낀 점을 굉다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저는 얼마 전에 혼자 산에 오르면서 이 노래를 부르며 저의 삶을 되돌아보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내 인생 노년의 기을 나는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 해야 할까? 힘들고 벅찬 삶 가운데에서도 그때그때마다 힘과 용기 주시고 다시 걷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을 하려는 은혜를 생각하며 멈출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의 인생이 마치 등산을 한것 같구나 산 중턱쯤 나는 올라왔는데 왠 길이 이렇게 많을까 어느 쪽으로 가야 정상에 오르는 것일까 사람들이 많이 갔는지 수많은 발자국을 가져주는 길이 있는데 저는 그 길을 비켜서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니까 그 길은 다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정상을 향해 올라가야 하는데 왜 한없이 자꾸 내려가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길을 따라가야 하나? 아니면 다시 돌아가야 하나? 설마 사람들이 여기에서 벌써 돌아가지는 않았을 텐데 나는 돌아가기는온 길이 너무 멀어서 망설이며 그 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일단 가보자. 나는 심정으로 선택한 길을 후회하면서 내려가는데 아, 드디어 다시 올라가네요. 와, 그러면 그렇지. 나는 소리를 지르며 그디를 따라 땀으로 흘리며 정상을 향해 올라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려가던줄 알았는데 올라가네. 나는 분명히 내려가고 있었으나 또한 분명히 이미 올라와 있었습니다. 삶이 비록 지금은 내려가며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다시 길을 찾아주시고 실상은 정상에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산 위에 우뚝 세우시는 하나님이 기쁘신운중의 눈물을 흘리며 나는 산 위에 우뚝 서서 말하리라 나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말하리라 내가 흘린 땅과 눈물이 반드시 정상에 오르게 하실 거야. 그래 이제 다 왔다. 그러면 그렇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노래와 저의 이 고백이 인생 2만 세계를 찾아 나신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용기와 힘이 되시길 바라며 영원을 울려주는 그의 노래 나를 일으키시네를 함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그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최고 중민들를 운영하고 있는 인입니다 네. 네. 어, 저희들은 어, 청주 일량개지구면서다아구주택 어, 상가 주택 상가 건물을 주에서 최고 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주일개주주 취급하고 있는 수익성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분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위치를 지도를 보고. 지금 표시하는 데가 저희 사무실 위치인데요. 어, 브랜드 프라자 청조 호텔 상업지 군대에 근처에 있습니다. 아, 기반 시설도 좋고, 주변에 학군도 어, 좋고,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아, 이, 예, 이쪽 근거한 그 부분에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 상가, 건물 상가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불법한 설명해서 올리겠습니다. 어, 택시 개발 직내에 있는 다가구주택인데요 어, 고 대지가 72평이고요, 어, 건축연면적이 100평 정도 되는데요. 어, 주인 세대까지 세를 놓을 경우는 아, 수익률이 한 8% 정도 됩니다. 요즘 시기에 수익률이 8% 정도 되는 대편장으로 보고 있는데요. 외과는 4억 5천이고요, 빙자는 4억 5천 정도 됩니다. 대출이 원리, 돈 등등 변화할 상황 방식으로 배수직이 안 된다는 게 단점으로 적용되고 있고요. 7주자는 한 2억 정도의 1인 끼고 2 0 0 끼고, 성술이 상의껏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은 제가 좋아하는 법상님의 영상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어, 스님의 많은 영상 중 시절이 기념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실게요. 수업 시간 당 짧게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도 힘들고 지칠 때 손님 영상 보시고 편안한 날 보세요. 이상 부자 부자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나사랜대 학교 학생 방학 중에서 손해가 보낼 수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며, 그 후에 하단으로 가려서 중간 부분에 장학공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장학금지에 들어가시면 라살레테대학교에 그 있는 모든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앞에 보시면은 맨 위에 올라오는 대로 순서대로 보시면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안에 들어가시면 항상 천부문방 관련 사람들이 자세히 넘치되어 있으니까 학생들께서는 유의해셔서 장학금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리로 이제 영상을 보시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신 학생들은 사랑관 2층 학생 장학금을 방문해 주거나 전화를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치는 여두시 위치하고 있으면, 이 친구는 이치는이친시중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지역은 이한강의 명성인 는이고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위치는고 있습니다. 이친구를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경제적 기술적 등적으로 신뢰 준비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2년 사이스 시티그. 기존에서 지경을 하고 있는 스마트 분산 기술이라고 인사합니다. 저희 사무실 위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요 퓨스피트 사정문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정면경은 어, 오른쪽에 1동, 5동, 9동, 그리고 13동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음, 여기 경비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들어가시는 쪽은 오른쪽은 방문 차량이 들어가실 수 있고요. 왼쪽은 위치가지방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은 나오시는 분이 있고요. 한 번씩 좀 바라보시면 전면으로 보이시는 방문이 응한 방문입니다. 로한 여성분이 걸어가시면 분이 뭐라 하시는 분이 하는분하 분이 하시는 분이 고시는분하 분이 가신다 분이 하면는 분이 하는 분이 분이 하실 수가 있습니는한번내려이시는 분이 하시는 분이 하시는 시시는고하분이시는 이사람 6%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무실사은여사서은른쪽으은 사람은 이사람으로사는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죠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게이사제은이 사람은 지금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영은이 사람은 이사람다이들어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그이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이곳에 저희 스마트검사입니다들문에서는잘보 이지 않고요 오, 네, 어, 서 저렇게, 뭐, 저렇게, 뭐, 저렇게, 헬스에 입혀서 아파와 온는한 자기 전문이 나옵니다. 저희 스마트폰에서 찍기 어렵지 않죠? 어, 많이 찾아주시고요. 어,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두개의 훌륭한 준비를 위해서 두 달이 흘러서 는스마트 유도사 빈슨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은 악월 보0분시하네요 네. 네. 30분 동안 o b r i g a d o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